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에나입니다. 저랑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아요. 안녕하세요, 블록인포의 나나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블록체인 공부해요. 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영입니다. 블록체인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도 돼요. 안녕.